네 안녕하세요 마... 네 안녕하세요 배우면서 보는곳네 안녕하세요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클래스의 이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게 아니라 어, 저번주 그리고 이번주 어, 조금 수익과 어, 저희 수익 그리고 멤버분들의 수익 그리고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번째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은 유로달러 4시간 차트 어, 모바일 MT4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사라스로 거래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 1.10500이라 써있죠 맨 밑에 어, 이 부분을 이제 서포트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1.11000을 이제 레지센스 서포트와 레지센스 이런 레벨로 삼았는데 어, 제가 예측을 한 것은 이제 이 1.10500을 건드리고 쭉 치고 올라갈 것을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약 1.10 어, 한85 정도 그렇이 정도에서 이제 4랏을 어 매수를 해서 보시면은 현재 어, 이 가격이 산 찍을 때 현재 가격이 1.11546인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약 70핍 정도의 이제 수익, 어, 4 곱하기 70 하면은 28이죠. 그래서 4라시기 때문에 약 2800불의 어, 수익이 어, 현재 이 유로달러에서 어, 나온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트, 아, 그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어, 멤버 채팅방인데 어 제가 계속해서 어제 차트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자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좋은 쇼케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 이제 유로파운드 차트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어그 다음에 이제 뭐어 파운드 달러 거래 하신 분이 어, 계시냐 라고 질문을 물었을 때 제이키 님이 어, 현재 160핍 어 수익 중 그쵸 이런식으로 이제 저희 멤버 분들은 똑같이 저와 똑같이 이제 바,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셔서 어, 수익을 내시게 됩니다 어, 가르치는 그이 기술은 제가 거래하는 방식이랑 상당히 똑같은데 어, 거의 99% 똑같아요 이제 1%는 뭐 어느정도 경험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99%는 어, 기술적 분석인데 어, 가격의 위치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이 마켓 패턴을 이용을 해서, 어 좋은 엔트리, 그리고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꾸준히 어카운트를, 이제 계좌를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JK님이 160핍 정도의 파운드 달러 수익을 내셨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230불 손익, 그쵸? 그 다음에 밑에 2227불 어 수익, 그래서 총, 어약 7,000불 정도, 그저 마이너스 145까지 약 7,000불, 7, ,000불, 7 0불이 넘는 그 정도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 OL 해가지고, 어, 멤버분 중에 하나, 한, 어, 한 분이 이제 파운더제 5,000불 이상 수익이 나셨다고 이제 또, 어, 8월 22일 날또 저번주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보시면 또, 파, 키위 캐네덴 달러죠? 2,000불 정도. 그것이 바로 이전 사진. 네, 2,200불 정도, 그리고 5,230불 해가지고 파운드, 그리고 키위캐네덴 달러에서 약 2,000불 정도 파운드 달러, 그리고 키위캐네덴 달러 어, 분석 차트 또한 위에 어, 저번에 올려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멤버분들이 어, 이 셋업 공유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리,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가지신다면 은 어, 꾸준한 성장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달러 캐네딘 달러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인데요 어 지금 이것은 제가 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 이 보통 이제 쇼포지션을 가져가게되면 트레이딩 비에서 쇼포지션을 가져갔다고 내가 이제 어,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드로우 다운 즉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프로핏 그래서 플러스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 박스와 이 박스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오른쪽 박스에서는 이 드로우다운 구간이 없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꾸준히 어카운트를 성장을 어, 시킬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데요 어, 현재 이차트를 보시면은 약 30어 310포인트 즉 31페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 캐니언들러에서 30핍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었을 때 제가 한 것은 바로 이 스탑로스를 여기서 이렇게 엔트리 구간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어의 리스크는 0어 0%가 되겠죠. 돈을 1점도 내줄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리 달러 캐니에단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위로 올라와도 어, 제가 스탑을 어, 삽 맞아도 저는 돈을 일부러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0일 이상 어, 한 방향으로 내 수익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은탑 로스를 엔트리 부분으로 옮겨서 우선 리스크를 없애는 게 바로 어카운트의, 어, 어카운트를 키우는 어, 비결이 어, 된, 어, 비결이 맞다고 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런 식으로 30일 이상 거래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엔트리 삼루스를 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주신다면 어, 수익도 어,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일단 없어지니까 어카운트가 클 일밖에 없어요 어, 워렌 버핏이한 말처럼 트레이딩에 아니면 투자의 룰 넘버 1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어, 룰 넘버 no. 2는첫 번째 룰을 까먹지 않는 것이라고 어,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 똑같이 우리가 거래할 때도 리스크 관리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 아주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벌면서 배우는 곳 마스클래스 FX의 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